아 역시 다르네요 형님 <웃음> 형님 진짜 거울서 수영 쳐가지고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 수영장아 진짜 돼요? 딱 이까지 할게요 자 라인 이까지 아니다위험까 이까지 오케이 라인 이까지 가지고 형님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 진짜 올려놔? 네 여기가 현 위치가 수변 생태의 벨트고 위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산천구 산정면, 대코리, 120-5번지, 1원. 이쪽을 찍고 오시면, 삼당교 근처에 있는 이제 얕은 수심부터 깊은 수심까지 정말 많은 계곡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심이 깊은 곳은 분홍 조끼를 착용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어, 여기 놀기 좋은 또 스팟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계단, 여기서. 어안봤 여기 뭐 있네. 오, 음 물도 맛있다 야도더와다 안녕 비무토 우와 여기 들어오는 스팟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어, 거기 다리 있잖아 어. 그쪽으로 그 다리 저거 한번 파악해도 여기가 삼정숲이야? 제가... 어. 여기 여기 야, 물고기도 예쁘게 팔고 아쁘지 않네 아 역시 다르네요 형님. <웃음> 형님 진짜 거서 수영차 가지고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 아 진짜 돼요? 와 이거 되면 진짜 레전드. 딱딱 이까지 딱 할게요. 자 라인 이까지. 아니다 위험하니까 이까지 오케이. 라인 이까지 가지고 형님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 진짜 올려나? 아,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여근처 왔어요! 안되와이 물살을 거스르네? 와... 와. 올라가올라 왔어? 네! 와... 와안와나하시와 와, 이걸 진짜 올라오시네? 야 지금 중선리 가기 전에 잠시 삼장교라는 곳을 틀렸습니다. 여기가 인스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핫플레이스 치고는 약간 <웃음> 적적, 적적하긴 한데 <웃음> 아, 네, 근데 미안해, 미안해. 어. 제가 봤던 포인트 이런 어. 는데 근데 물이 안 흘러서 그런 가 대박! 이거 뭐, 뭐지? 뭐. 오. 여기 인명 구조함도 있고 여기 삼장교 찍고 오시면 도로 길가에 이렇게 스팟이 있습니다. 계단 타고, 아 어, 너무 좋다. 이렇게 뭔가 좀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네, 커다란 나무도 있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예,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삼장교 삼장교 근처에 있는 계곡입니다. 수심이 낮아서 아이들도 놀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깊은 것도 좀 있습니다. 눈보기도 보이고 음아 어른들하고 애기들도 다 같이 여기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대로 된 스팟은 보니까 삼장교 바로 진짜 밑에 바로 수직상상으로 밑에 있는 곳이 저쪽인 것 같아요 지금 물살도 좀 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깊다 깊다 깊다 와 깊어 와 깊어 와지기네아 대박 이거 뭐, 뭐지? 우와. 수로잖아 근데 이게 네. 근데 이거 잘못 타고 가다이 줄을 걸리면 뭐가 <웃음> 지나나 가겠는데? 우리 그 옆에 콘크리트라 가지고 있어. 어. 아 여기 놀기 좋은 또 스팟 있는 거 같은데? 어 계단 여기 있어. 음 물도 맑다.